이제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아노의 중심가랑 좀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오늘은 이제 포항 게임, 호구 근처에 올드포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은. 이쪽에서 뭐가 맛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러 다녔는데 뭐 이쪽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던 문자도 있다고 하고 여기저기 이제 맛집이라고 좀 있는 데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정신없어요 어, 어 정신없어 무질서한데 뭔가 질서가 있어 점심은 그 오드리 문자라는 곳에서 그냥 문자 세트를 좀 시켜서 먹었고요 오바마 문자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 제가 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그냥 빨리 끼니를 해결하고 싶어서 좀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고 있냐면은 콩카페를 가볼 거예요 근데 내가 라오스에 있을 때는 짐을 거기서도 뭐 신경은 안쓴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베트남 넘어가지고는 이거를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 털릴 것 같은? 내가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나쁜 건가? 그안해서 카메라를 꺼낼 수없고 오늘 카페를 커피를 먹고 네.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것돈데로 김치냐 오늘? 네, 일정은 어제 만났던 일행분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일부터 먹려랍니다 어딜 가고 있냐면 뭐, 환키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좋은데?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저가 서로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분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 커플들하고 이제 가족분들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저도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제 그러면은 폐세되었다는 거야 하노이 찰길 가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먼발 치어라도 그냥 사진이라도 찍고 갈래요. 지금. 드디어 설길 도착을 했는데, 아, 씨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아예. 여러분, 못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려면은 뒤쪽으로 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로지르는 것도 안 되고, 멀리서 사진 찍는 건 돼요. 멀리서 산 찍는 건 되는데, 왜못 들어가게 한지는 나도 모르겠었고 제가 어제 가이드 분께 들은 거로는. 손 조심. 가이드 분께 들은 거로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삼청동 이런 데 보면은 주민들이 되게 시통받잖아요. 놀러 온 사람들 때문에. 막 그런 이유 때문에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앞에서는 못 찍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사진은 찍을 수 있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뒤로 돌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뒤로 돌아오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도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가야 되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산호에 오면꼭 여기로 와보라고 했었는데 사진 한장건지고가야할거요아 <목소리> 비가와서 이정도도 못하고있다 <목소리> 누시장을로 가려고 했는데 6시까지 밖에 안 해서 어제 하롱베이 투어에서 만난 동행분이랑 같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라오스 여행 때도 그렇고 베트남 여행에서도 동행분이 있어가지고 벌써 밥은 심심하지않게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목소리> 오 완전 로컬 <목소리> 좋아 좋아 이런거 좋아 <목소리> 이런게 로컬이지 이츠버에서람 <목소리> 만났는데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의자가 너무 낮아요. 뭐 여기 원래 이러니까. 저녁은 네. 완전 로컬식으로. 여기 딱 분위기가 그 라오스의 만 오천 키피페, 이만 키피페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얼마죠? 1십만 동이었나요? 인당 십만 동이에요. 인당 십만 동이니까 두 분이서 오셔서 뭐 이십만 동 내면 그냥 뭐 인당 오천 원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말에 자기는 운이 없어가지고. 무슨가, 이거? 이거? 무슨 안 했을 데 아, 빼주신데. 함정살먹어 내가 목살. 목살? 음. 아, 맛있다, 근데. <웃음> 베트남 김치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주서서 먹는 건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게 아. 얼마나 맛 있으면은 주로 서서먹는게 궁금하네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은 일정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끝났고, 이제 루프탑 올라가서, 핫테일 한잔하면서 야경이 술을 마세요.